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거래소가 소폭 반등을 했고 코스닥이 2차 전지들이 대부분 다 나락으로 떨어졌고 에코프로 하나 정도만 이제 상승하면서 그나마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가장 그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이 바이오 가스 관련주입니다 이 바이오 가스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늘 이큰 폭의 반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가스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특징주 어, 뺐다 꼼뿌리 효과라고 그러죠 기대하고 있던 사건이 발생하면 기대와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 그래서 어, 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 기대와 달리 큰 폭의 이제 어, 하락을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 뺐다 꼼뿌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 어이 그런 종목들은 기간에 딱 도달하기 전에 또그 도달 전에 어, 뛰어내려야지 이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크게 이렇게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차가 거래 재개되면서 오늘 어, 반등을 좀 했고. 어, ETS는 나락으로 떨어졌죠.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KG 케미칼이 20% 정도. 그래서 그 동안 기대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확정되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고, KG ETS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가 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지주사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지주사 효과로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테마는. 이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테마들에서는 항상 이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상한가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KD, GNC, g l 팜테 CT, 엔코, 다시가 총액이 다 500억대 수준에 있는 종목입니다. KD가 가장 낮죠. 이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도 2 8 4억 그리고 어 특징은 이제 건설, 또 자원 개발 관련해서 KD가 이 건설 쪽에 들어갑니다. 업종은.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이고. GNC 그린 에너지, 에코바이오 그린 에너지 관련, 그리고 제약 쪽에 GL팜퇴, 안구 건조증 임상 관련해서 상한가, 시티랩스 제주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해서 상한가. 다 이런 그 낮은 시총에 있던 종목입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그 바이오가스 관련주 상승 배경은 앞으로 2050년까지 가축분뇨,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된다는 80%를 의무 생산해야 된다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환경부에서. 그래서 앞으로 이 가축분뇨, 뭐 이건 지방 쪽이나 뭐 이러겠죠. 돼지나 뭐소 같은 이런 축사 쪽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뭐각 그 지방 자치 단체 다 나오죠. 이. 그래서 이런 그 민간 사업자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된다는 어, 이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어,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,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런 그 쓰레기, 쓰레기 쪽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어, 바이오가스나 수소 쪽으로 의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어,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가스주 특징을 보시면 GNC 에너지가 상한가, 에코바이오 상한가 이두 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시가총액은 다 700억 대 수준에 있던 종목이었고 GNC는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퍼가 3배 수준이 나옵니다. 이유는 이제 요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지바이오 오늘 12.7% 큰 폭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은 1,400억.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4% 반등을 했고 이 치과총액은 얘도 이제 700억대지만 요두 개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이 건설 설계감리 쪽이고 또 건설 쪽 태형 건설 쪽대우 그래서 건설이 좀 많이 눈에 보이죠 뭐 상한가 쪽에서도 보이지만 이런 건설 쪽 그동안 많이 하락해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급등한 반면에 이런 종목은 이제 딸꾸를 파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건설 쪽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즈홀딩스는 이제 이지바이오의 지주사고 TKG 휴캠스가 가장 이제 흐름은 안 좋았고 시총을 보시면 이제 대우나 TKG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, 얘가 이제 9천억대 그래서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이었죠. 그럼 이들 종목 한번 차트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GNC. GNC에너지 얘는 하수처리시설 또분뇨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 연료전지 시공 사업을 하고 있는 GNC 에너지. 어 작년도 보시면 이제 이 259억의 순익을 올리면서 592%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실제 영업이익은 한 60억 정도를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GN 원 에너지의 이 지분을 400억에 매각하면서 이 매각 차익으로 인해서 순익이 증가를 했고 어, 그러면서 이제 퍼가 낮아진 경우죠. 어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얘는 이제 평소 거래량은 10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. 오늘 420만 주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좀 변화시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GNC, 에코바이오, 매립지, 또 유기성 폐기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,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어,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 에코바이오. 지금 바닥에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상한가를 가면서 200일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항상 추세전환의 또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더 강하다면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, 있을 그 위치로 보입니다. 그리고 원체 시총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한국종합기술, 어, 설계감리 쪽 업체죠. 건설 쪽에 들어가고 한미글로벌이 대장주입니다. 얘는 오늘 7%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메리가스,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바이오가스 수소화 분야에 진출한 기업, 진출해 한 기업 진출 있는 기업이 한국종합기술입니다. 다른 그 설계감리주에 비해서는 이렇게 거의 뭐 횡보중인 모습을 보였던 한국종합기술, 태형건설, 경기 광주시에서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이렇게 42% 감소한 실적을 보이면서 어이 지금 9,000원대에서 3,000원대까지 나락으로 가면서 퍼가 낮아진 경우죠 어 지금은 이제 바다권에서 뭐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바이오 어 동, 동물용 약품 또 배합 사료 관련 주기도 하고 이 가축 분뇨,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얘도 뭐 반등을 했고 윗꼬리는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이지홀딩스, 이지바이오의 지분을 30.6% 보유하고 있습니다. 어, TKG 휴캠스는이 어, 질산 관련주고 또 가축 분뇨 생활 폐수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폐암모니아를 어, 분해해서 고순도 수소를 얻는 기술을 어, 기술로 이 수소 산업을 강화할 계획인 기업이 TKG입니다. 그래서 수소 관련주, 그린 에너지 관련주입니다. 오늘은 이 바이오 가스 테마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앞으로 그 환경 관련돼서 이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고 또이 친환경, 그린 수소, 또 그린 에너지 어, 그런 가스 쪽 관련된 기업들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임창정 관련돼서 어 가스주들이 많았죠. 삼천리부터 어뭐 서울가스 같은 이런 가스주들도 큰 폭의 반등을 해줬습니다. 앞으로 이 그린에너지 관련된 또 수소 쪽또 건설 관련된 기업들 어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